12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적당한가요? 네. 뭐 앞쪽에 잠깐 제가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2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다는 거지 합격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음. 어, 23살이 만 23살이 합격한 사례가 있고요. 어, 만 47세가 공차 합격한 사례가 있어요. 와... 있어요. 어, 뭐, 이혜경 쇼호스트라고 CJ에서 네. 한국나로 48살을 정식 네. 공채로 뽑았고요. 네. 공채가 아니더라도 네. 어, 프리랜서 계약으로 프로그램을 배정한 어. 경우가 있습니다. 제 음... 학원 출신 중에서 네. 어, 47세에 뭐, 한 3년 전이네요. 네. 그때는 아예 47세였는데 47세에 네. 네. 어, 공채는 아니고 아예 프로그램을 줬어요. <웃음> 땡땡땡에 뭐 그래갖고 경력도 없는데. 유명하신 분. 유명한 분 아니에요. 근데 허! PT를 잘하니까 어, 어, 이미지도 좋고 그러니까 주부 구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갖고 6개월간 PGM을 줬는데 6개월만 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 못해갖고. 간성. 그건 이제 본인의 실력으로 그런 거지 아, 그렇죠. 나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어,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럼 네. 왜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라 그러냐. 네. 이 나이대가 지원을 제일 많이 해요.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또 많이 뽑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온통 40대가 다 지원을 했다. 그럼 40대를 많이 뽑겠죠. 지원을 많이 우수한 인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뽑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가 거기에 많았고. 그래서 많이 뽑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 홈쇼핑이 지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케이블 홈쇼핑은 고령화되고 있어요. 새로운 모바일이나 이런 라이브 커머스가 오면서 어, 젊은 친구들을 많이 뺏기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어,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어, 고령화되고 있으니까. 네. 어차피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서운하는 나이 많이 뽑히는 나이는 그렇지만 희망은 있다. 희망은 있다. 예. 네.